네 hey,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타는 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이 오늘 불탈 타 예정입니다 리아님 리아님이 열심히 돈 벌어서 이산집 오늘 불탈 겁니다 한 등. 그래도 목숨은 지켜야 될거 아닙니까? 한 등. 돈보다 주, 중요한 거는 바로 목숨이에요 알겠어요? 안영왜 <웃음> 아니야? <웃음> 아 미오님 오늘 무슨 게임인지 알고 오셨죠? 네. 아우 시끄러워. 시끄러워. 자요루루님 반가워요. 어? 반가워요. 아이고 뭐 숨박. 숨박하시네. 자 동동님. 네. 뭐 둘이 뭐 연애하시는 건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못된 것. 오늘 어쨌든 현둥님 오늘 집이 불탈 거예요. 너무 자, 좋아요. 옆에 스코어 보이시죠? 제일 오래 버티신 분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오케이, 시작됐다 나도 안 나.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어디 보자, 어디 보자. 어, 이게 가면 안 되는 방이라는데. 음. 그럼 가야지. 어, 현둥님, 현둥님 머리에 불다요. 어. 어디야? 어디야? 어게야어게꺼어게야 어디야? 어디머리카야 색깔이 그냥 빨간색이었네 에? 아이 놀랐잖아요 왜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좋은곳? 디야어디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 나도 나도 야 나도, 나도, 나도. 어디야? 어디나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디야? 어어 어디야? 어어 좋은 장소 <웃음> 뭐야? 올라와? 올라와. 올라와? 아 여기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고? 에이 에이 아 진짜? 마인크래프트 TMI 상자는 불에 타지 않는다 아 진짜? 음? 상자는 불에 타지 않는다? 어? 여기 그거? 이거 사기야 아, 아? 그거 사기야 왜 사기야 그거 사기야 나 어? 게임 못할래 <웃음> 어? 뭐야? <웃음> <웃음> 그건 변상어 그건 진짜 반칙이야 야 있었네? 우리 셋 중에서 누가 더 빨리 죽을지 예상해볼까? 아유 당연히 리안님이죠 상자가 <웃음> 니까 불에 탈 곳이 더 많잖아요 <웃음> 야 불에 안 탄다며 상자 아 <웃음> 어, 내가 그렇게 말했나? 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사기신 <사귄> 녀석 <웃음>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빨리 올라 있어봐요 잠깐만 용암이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생각 못했는데 야 이거 이거 흥미진진하게 됐는데 야 이거 너야야 고항 친구빠.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어떻게 우리집 살려줘. 전, 전 먼저 도전 중으로 제일 아래에 내려가겠어요.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와! 아, 뜨거. 와! 밥! 아, 파! 뜨거. 어떻게 어떻게? 이거 안전할 거예요. 아 맞아요. 제 말을 믿지 마세요. 왜 내려왔어요?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아, 저희는 끝까지 동맹하죠. 아, 어떻게 해 어디로 갈 데가 없는 데 동맹은 어떻게? 동맹 영원한 평화는 없어요. 동맹 이거 뭐고 같이 하늘나라 가겠는데요? 왜 때리세요? 으아아 내가 1등 하려고 너무 나쁜 거. <웃음> 소이가높으려고하는거지마요 아야, 주지 때리 때리, 때리, 때리, 때리, 우리, 때리 지마 때리, 때리지 마봐. 구가 있어. 구가 있어. 구가 있어. 있어. 있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거기. 거기를 어떻게 탈출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리아 제발 때리지 마안때렸안때렸안때 있는 저 거야 때리는 것게것 아니고. 먼저 죽어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웃음> 아불 타고 있는 거라고 때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웃음> 안전이지가. 맞아. 대단합니다. 어, 어, 어, 어, 아 밀지 마. 야 밀지 마. 어어어어 어. 나 비방간. <피> <웃음> 나방간안 <피> <웃음> 되겠어. 안 되겠어. 아 하지마자. 하지, 하지 말라고. 나 여기 왔어. 야,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오지마, 사지 오지마. <웃음> 야민님 위를 바라보세요. 오, 오, 오, 너 살아있구나. 어? 당연하죠. 여기는 제가 안 탄다고 어? 진심 당부한. 어, 어, 금맥이 오? 흐르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고집이 있구만. <웃음> 어, 리아야, 너 거기 안탄거 발견했구나. <웃음> 자, 이거 이제 PVP가 되었는데. 와, 이거 한명 빼고 다 살아있는데. 자, 이거. 언쟁인가? 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어, <웃음> 이런 더러운 악플이 나바라! 악플이 나바라라! 아, 볼게요, 한 번. 아, 지금 두명 살아남았네. 않아요. 여기 동동쿤님이랑, 그리고 미호님이 상자, 어, 상자는 진짜 안 타는데? 진짜였어? 음, 진짜였어? <웃음> 아, 진짜였어? 내가 공동 1등 시켜주세요 공동 1등 아, 알겠습니다 공동 1등은 시켜줄 수 없고 무조건 한 명이 살아남아야 되는 그런, 그런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자, TP TP 태워드리면 일단 싸우지 마세요 자, 둘중한 명이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웃음> 자, 이제 둘이 싸우시면 돼요 야, 어디 있어? 어딨어? 딱한 명을 지목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요. 아니야 뭐 선택해 보세요 일단. 저는 그러면 만년 2등이신 우리 단미호님을 지정하겠습니다. 네네 아, 아, 담... 만년 2등이에요. 만년 2등 김리아예요. <웃음> 오케이 그럼 단미호님 님한테 에? 그 드릴게요 상품 드리겠습니다. <웃음> 어? <웃음> <왜? 웃음> 뭐라고요? <웃음> 아, 나 상품? 나는 만년 2등이에요. <웃음> 2등이라 행복해요. 자, 모두들, 모두들, 팁팁 타주세요. 담요한테 그 상품 증여식이 있겠습니다. 바로, 치킨, 기프트 끈 되겠습니다. 와! 말도 아, 안 돼! 아, 바바바, 자. 와, 부럽다! 마인, 진짜 부럽다! 자, 마인크리프트 치킨이었구요. 자, 맛있게 드셔보세요, 한번. 치킨. 불만이 치킨. 많아! 들어가! <웃음> 자 어쨌든 오늘 불타는지 플레이해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1등하실 동동꾼님한테 진짜 상품이 있어요. 상품? 네. 자 그거는 네 비밀. 에어.